왜왜왜왜왜 왜, 왜, 왜, 왜, 왜 그래 왜 우리, 우리, 우리, 우 아가씨 우리, 왜리우왜왜리 우리, 우리, 우리, 십니까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왜요리을왜흘리시는 건데요 어머 리 우리, 왜리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하리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]MMwww. 안녕하라고. 안녕. 아니야. 이거 못되게 와가지 말고. 안녕. 인상뜩이 말고. 응? 아 까꿍. 안녕까 안녕하세요, 반는 하미요. 에이 무슨 소리야? 이 무슨 소리야? 무 소리야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소 에? 니 하니. 괜찮아, 아니야, 괜찮아, 아니야, 아 괜찮아,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, <아빠> 아니야 <봐. 웃음> 엄마랑 아니는 좋은 친구지. 찮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, 그렇아응아 한숨 쉬지 말고. 엄마랑 하니는 좋은 친구야. 응? 맞아, 맞아. 한니야너 의자에 가야 됐네, 아빠가. 우우 <웃음> 우와, 이게 뭐야?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이게 뭐야 천원 천원 천원 아야 천원 아 금성 <웃음> 아이처 <금상. 웃음> 아이, 우와 우와 남동남동님이 천원을 줬어요 우와 왜 뭐, 그러해? 그래? 어? 오빠가 안 쳐줘. 나 너무 기운이 없다. 헤헤헤헤 음. 아니야, 음. 음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오 어, 방송 중이었구나. 엄마랑 떨어지는 거 좋아? 아니야. 엄마랑 떨어지는 게 좋으면. 입을 오물오물 해봐봐. 어차이 <목소리> <이불> 입을 꼭 닫았어. <웃음> 한이도 방송 퇴질이거든. 봤지 방금? 방금 봤지? 한이 방송만 보고 있는 거? 화면 보고 있는 거 봤어? 못 봤어? 봤냐고요? 못 봤냐고요? 한이는 역캠 해야 돼요. 한이 보고 있는 거 봤어요? 못 봤어요. 한이 화면만 보는 거 봤죠? 네 봤어요. <목소리> 한이는 역캠 해야 돼요.